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변함이 거의 없잖아. 그랬다. 원래 내 얼굴이 있어. 아, 원래 대표님. 어. 저희가 본 모습. 원래 본 모습. 음. 하, 나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진짜 합성한 거 아니고 진짜 얼굴이야. 이때가 2008년도? 2008년도예요? 어, 14년 전? <웃음> 네, 네, 셀카예요? 어. 어, 내 내셀카예요? 어, 내셀카, 셀카. 본인 본인 본인. 사람들이 이거 뭐합성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원래는 내 얼굴이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아니 어? 네데 <웃음> 옷은 입었어요? 오? 어? <웃음> 옷은 입은 거야? 옷은 입은 거야.. 위에 더워서.. 이요 <웃음> 진짜로..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을 참아올라 했는데 못 참겠다.. 이거. 시합 당일날 가져가서 긴장풀기 용무가 <웃음> 넘는 <웃음> 것같 아니 형이 뭐슨 문의 었어나이 처음으로 바뀐 거야.. 진짜.. 갑자기 늙었는데.. <웃음> 이때 내가 선수 생명에 거의.. 끝자락에 왔었어. 아 위기가 지금어 저기에 내가 그때 내가 한참 레슬링 수시는 태클을 잘했었어. 음. 카운터 태클. 상대 펀치 날로운 태클. 막 합이처럼막수시고 그랬거든. 저 기둥에 걔가 나를 이제 하도 운동을 같이 많이 하니까 이제 팔법이 생기는 거야. 음. 얘가 갑자기 몸을 이쪽으로 쫙 빠진 거야. 네. 그러면서 박. 저 기둥에다가 걔내 힘, 걔 몸무게 하면서 이 돌리는 힘해얻고 머리를 존나 세게 빡 박았어. 목에서부터 경추, 진짜 거짓말치고 이게 경추가 있잖아 몇 번까지 있잖아 네, 여기부터 따다다다다다다하면서 <웃음> 이거 <웃음> 아파트 무너지듯이 따다다다다다하면서 다 오라하면서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목가지가목가지가 <웃음> <모가지가 웃음> 원래 이런데 <웃음> 이렇게 됐어 <웃음> 아 진짜 응. 이렇게 됐어 목가지가 이게 자라처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목가지가 그렇고 목이 안 돌아가는 거 그때부터 어, 아까 <웃음> 병원을 삼 개월인가 육개월인가 음. 다녔어 근데 목이 여기서 이게 나보긴 나왔어 근데 목이 안 움직이는 거야 정형외과 아. 진짜 좋아 잘하는데 다 다녀보고 목 이거 하는데 다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병원에서 이게 좀만 저기하면 신경이 눌렸고 이게 잘못하면 인공치도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갖고아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진짜 수업 이게 이때 돈도 없을 때라도 병원도 잘못 다닐 때였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 같이 운동하는 애들 중에 유명한 애들 많았어 뭐 김지현 UFC 간그 여자의 선수도 있고 소재현도 있었고 이준경이라고 지금 이제 복싱 챔피언된 애도 있고 권배용 음. 선수 뭐남이철 선수 위승배 이재선 뭐 김희승 뭐, 이기루 아다 어, 계시네요 저기 이용재 엄청 많았어 선수도 엄청 많았어 이제 내가 갑자기 이제 다쳤으니까 이제 파질이 생긴 거잖아 시합도 이제 잡을 건데 이제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야야야 이거 해봐 해봐 하면서 뭐 이러더라고 아 어, 형님 이거 그 중경이라는 음. 애가 봉침에 맹신이 있는 애야. 벌이요? 벌? <웃음> 어 벌. 아 <웃음> 그러더니 갑자기 어 이거 벌 맞으면 다 나서요 이런 거야. 뭐, 음. 내가 병원을 쉬어 전국에 자, 잘하는 병원 목, 잘하는 병원 다 다녔는데 병원에서 야매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길래 봉침은 또 내가 안 맞아봤거든. 아, 아. 그래갖고, 어 봉침 이 이렇게 된 거야. 그때는 카프킥이 유행할 때가 아니었지. 음. 근데 음. 그때 발등으로 때려고 발 이만큼 부었는데. 공침 맞고 다음 날 없어졌다는 거야. 아, 진짜. 강이 이걸로 그때 우리가 15대가 이게 없어갖고 그냥 생으로 차고 그랬거든. 그럼 애들이 여기 뼈 이게 볼록 나와. 다음 날 맞으면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웃음> MMA 글로벌키고고 때리잖아. 이거 잘못 때렸고 여기 이렇게 벗어. 빵 맞으면 없어졌대. 이거고 <웃음> 내가 마술 아니야. 어이 근데 들... 이 새끼들 이게 <웃음> 들어보니까 어 이건 진짜 완벽 통치학인 거야. <웃음> 마슬 진. 야 그래? 야 이거 자연사냐? 이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럼 뭔데? 이거?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백원 주고 샀는데 이래가지어 지마켓에서 백원 주고 팔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 새끼들이 어디 지리산 뭐 어디 계룡산 한라산 이런 데서 꿀벌들을 이렇게 잡아갖고 어... 나는 갖고 와서 만든 거 줬더니 지마켓 백원 주고 샀다 거기서 뭔가 조금 세하더라고 근데 벌이 많아 안뭐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그벌 눈빛을 보니까 애들이 하나만 걸려봐. 너 쏘고 난 간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웃음> 나 마지막 한발 남았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아저씨의 그 저기서 원빈, 원빈, 원빈, 원빈처럼. 야한발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벌들이 눈깔이 달라. 애들이 지마켓에서 100원 주고 산 애들인데 눈깔이 달라.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뭐 애들 잡아놓으면은 그럼 뭐 니네 이거 뭐 어떻게 뭐밥뭐 뭐 주냐? 그러니까 아밥 주죠 당연히요. 그 당연히 동물학대에 그것도요. 이러는 거야. 내가 야뭐 주는데 그거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벌벌반못줄거 뭐 아니야? 저는 꿀그 이제 꿀이죠? 어, 꿀줄거 같잖아. 네, 꿀 주는 게 아니라 바카사탕만 주는 거야. 내가 <웃음> 시원 시원하라고 풀라 <꿀나>. 일침 <웃음> 많은 때시원하지 꿀. 아, 옛날 사... 그, 그때 당시 푸시샴푸가 <웃음> 유행이었고 바카사탕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 야 내가 야야 바카사탕 왜 주는 거냐 그니까 꿀 집게라 갖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웃음> 그 애들이 한 거기가 0 마리더라고. 있1 0 0 마리 있는데. 꿀, 꿀을 먹어야 되는데 바깥에 살때 먹으니까 씨바 이걸 줘 너는 귀셨어 그래서 막 애들이 딱 연락하잖아? 핀셋으로 딱 연락하잖아? 네. 그럼 자기들이 나 먼저 갈게 하면서 막 곤충인데 일렬로 자기들 딱서 어, 어, 어. 내가 먼저 갈게 핀셋으로 자 그러면 한번 뭐, 뭐한번 맞아보실래요? 내가 그래 한번 맞아보자 뭐했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웃음> <웃음> 핀셋으로 딱 하니까 애들이 곤충 곤, 벌이 일렬로 쫙서 맹 말로 거여여여왜못 야, 야, 야, 잡아올까 그러니까. 어잘안 잡히네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부터가 이 새끼야 족박 같은 거야 딱벌딱 딱 그래서 하나 딱 잡았어 자 이제 놓게요 야 근데 이거 이거 맞냐 그러니까 아 충분히 맞으면 좋아진대 장난이에요. 봐봐 야너 어때? 야 어제 발등 이만했지? <웃음> 어나형저발다 나섰어 이제 차도 돼요 뭐 이러는 거야 아, 원래는 원래는 못 찬는데 발등 이만했을 때 눈으로 또 보면 미너지어그러 그러니까 옆에서 왔다 가니까 어 쉬어, 나만 당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를 <웃음> 궁금한 거지 이제 어이게나을까막 <웃음> 이러는 거잖아 자기들끼리 약을 쳤는지 이제는 모르겠어 여기 딱어어 어, 뭐야 어어 따고 어 뭐야 이러는데 어목 돌아갔네요 <웃음> 아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진짜 거짓야 치고 딱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뭐하하하하하하봐하 관장님. 아 원래 이렇게 돌아. 하하하아하하 이렇게 돌아가잖아하하하하아하야 뭐야. 하아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데 진짜 거짓말 치고 한 5초 지났하하하 그러니까 목이 오오오오야 오! 오! 야, 들어갔다 들어오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야 역시 오장님은 그때 이제 애들이 나한테 오장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형님은 아 역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끝나 오오오오오 끝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관장님은 형님은 운동 많이 해갖고 두대정도 맞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너 저번에 몇대 맞았지? 그러니까. 아난한대 밖에 못 맞아서 아프더라고 그러는데 그래 근데 저 새끼보다 내가 빨리 낳고 싶고 또 애들이 옆에서 푸시를 똥꼬멍 사서 긁어주니까 이게 똥꼬멍 엉덩이에 눈떡떡 대더라고 그래갖고 아 그래? 야한대더 맞아봐 안 아프셨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어? 오우 ㅅ 야 뭐냐 왜 이러면서 막 돌아가 한물로 이거 이거 돌리는 애들 있잖아 아저희날 전통놀이 야 돼. 그거 그거 하는 것처럼 막 돌아가 야야야 야, 야, 뭐냐 무기야야 야, 괜찮은데? 이러게된 거야 근데 애들이 애들이 반신반의 어? 진짜 되는 건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내가 느낄 때는 진짜 한방 맞았을 때 5초마자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두 번째 맞으니까 목기 아, 돌아가는 안전 돌아가. 거야 완전 돌아가는구나 와야 장난 아닌데? 고야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대 맞으면 안 왔을 것 같다, 이러는 거야. <웃음> 안, 안 아팠었거든. 오, 그래갖고. 근데 맞았을 때 따끔따끔 했었어. 응. 세대 괜찮을까, 이런 거. 한방더 어렸어. <웃음> 무슨 샷추도 하듯이. 또, 맞아봐. <웃음> 오, 하면서 막, 씨, 뭐가지, 브릿지하고 막, 막다 되는 거야. 그래갖고,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졌어. 그래갖고, 야, 야, 야, 이제 수업할 수 <웃음> 있겠다. 그고 어, 그러면, 형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고 야, 내일도 또 갖고 와. 그러니까, 아, 내일 얘네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웃음> 갖고 온 지가 좀 내가 갖고 그랬고, 많이. 야, 돼. 오늘 바카사스타 존나 많이 넣어놔. <웃음> 갔어. 근데 애들이 제 운동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가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탁한데 있었어. 지하에다가 덮고. 와. 그래고 이제 우통 딱 벗고서, 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니까, 목이 돌아가니까, 6개월 만에 목이 돌아가니까, 와, 거의 뭐. 날라다니지. 날러갈것 같아. 진짜 운동 이제 제대로 할수 있겠다. 딱 하는데. 이제 애들 이제 사람들이 왔어. 하나 한 바퀴 둘때마다둘 이게 숫자 세는데 걔도 애들 보면서 웃더라. <웃음> 걔그 표정이 막 그래. <웃음> 하고 내가 뭐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씨발 오이 새끼 표정이 좋 같은데 내 속으로 막 했거든. 근데 그때 거울이 저 정면에 하나가 큰게 있어. 근데 내가 거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 거울 저 뒤로 저기서 이렇게 생긴 새끼가 나를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고 내가 여기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더 돌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거울로 보면은 또 저기서 저 거울로 나를 어... 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웃음> 뭐지 새끼가 또 이렇게 오면은 없어. 간호들이 뛰면서 여을했는데 부장님 괜찮으세요? <웃음>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아니 <웃음> 얼굴이 어왜 이런 거? 걸고 어 걸그... 씨발. <웃음> 근데 갑자기 3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줄 알아? 왜다리는거야 <웃음> 갑자기? 부작용 부작이 같부작 <웃음> 그리고 아, 내가 그 그래. 이준경 그 개새끼한테 전화했어. 를 아이 개새끼야. <웃음> 어왜 그러세요 하는 거야, 걔가. 야. 나봉지 맞고 나 안나 목소리가 안 나와! 호흡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고개 걔가 어휴, 빨리 와.. 나 뒤진다.. 그래서. 약국 가서.. 벌 맞아서.. 해열제.. 라고 해! 이 새끼가 왔어!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변하고 있는 데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고 그날 돈도, 돈도 없고 걔가 이제 약을 까먹는데 뒤질 것 같은 거야, 막어지러 손발이 진짜 거짓말치고 이 손가락 이만하잖아. 이만원에서 네. 그리고 여기 하얀 반전부터 해서 몸이 막 이만해지는 거야다 무대 뭐 헐크 변하듯이 얼굴도 막 이렇게 부하고 그래, 뭐 얼굴 어. 봐봐. 봐라. <웃음> <웃음> 코도 존나 <졌나> 멋지. <보지? 웃음> 이게 지금 변신 어, 다 하기 전이야. 더 웃긴 게 뭔지 아냐? 그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어. 네 집이라고요? 어. 근데 자전거 타는데. 어, 근데, 거기 대림동이야. <웃음> 나 뒤지면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 거. <웃음> 어, 이렇게 하 <웃음> 갔어. 존나 <웃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3층까지 갔는데, 자전거 또 여기도 놓고 가면 중국 애들이 가져가죠. 또 가져갈 것 같아. 그래고 <웃음> 그걸 또 들고, 정신 너무 난 뒤진다는 <웃음> 생각으로 그걸 또 자전거 <웃음> 들고서 우리 집이 또 한층 <웃음> 올라가야 돼. 3층이야. 그 난간 잡은 거. <웃음> 어, 어 살아야겠다. 갔어. 집에 누구 있는 줄 알아? 이기루 아이기로 이게... 목소리 먼저 어땠게됐요자 이제 12월달에 수술하게 돼가지고 아 허스키 하시지 않습니까? 요요왜 여... 여... 그래요? 어릴 날 돼라고 아 그때도 허스키 하셨어요? 어그얘기 원래 지금 그 태어났을 때 목소리 그거야 나목벌 맞아갖고 오 어... 죽을 것 같다 오 네? 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보고 이기로가 보통 그러면 허락 존어면서 이기시지 어나 뒤질 것 같은데 아나 이제 누워서 <웃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새끼 가 갑자기 <웃음> <웃음> 그래서 존나 웃서 어디 나 보고 얼굴 못 생겼다고 <웃음> <웃음> <웃음> 이기로 <웃음> 내가 이기한테 이렇게 야너 같이 생긴 애들은 운동 존나 해야 돼넌 챔피언 <웃음> 돼. 그래서 걔가 챔피언 된 거거든 <웃음> 너는 야 얼굴 못 생겼지 키 작지 목소리 이러지 너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알았어 형은 조금만 해도 돼이거든 그러고 진짜 거짓말 치고 해열제 먹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지나니까 얼굴이 좀 돌아왔어. 호흡도 덜하고, 팔들도 이제 다 풀어들고 네, 그래갖고 병원 의사한테 물어봤지 봉침은 요런 데 맞는 거지 아 목에다 맞는 게 아니래요? 중추신경에다 <웃음> 바로 맞는 사람은 없대 목에다가 <웃음> 생벌을 음. 한 번에 놓는 사람 없대 왜냐면 어, 여기 중추신경이니까 뇌나 음. 이 신경계로 음.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죽는데 갖고너몇번 맞았어? 이런 거야? 그래고 보통 한방 맞아 맞잖아 네. 이제. 저는 세방맞으면되는 거. 어안 죽은 게 대단하대. 이게 여러분들 이게 따라 하면 안 돼요. 봉침어이 어, 얼굴 존나 웃긴데 나도 해봐 했다고서 따라 하시면 안 돼. 특히 어린 애들. 야이 영상 보는 새끼도 한자 따라 하지 마 절대로. 내가 왜안 죽었나 내 생각 해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벌을 많이 내가 잡으러, 잡으러 다녔 다녔 아. 다녔었어. 잡어 갖고 양파 빨간망에다 항상 넣어놨단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 때 잡으면 저녁 때까지는 한 몇백 마리 잡죠. 근데 그게 재미였어.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뭐. 뭐방학깨비 잡고 메, 뭐 메뚜기 잡고 이런거 근데 그거 벌을 넣어놨는데 그때 내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예, 저기하니까 얘네들이 또 한방만 <웃음> 한, <방만, 웃음> 한, 방만, 한 방만 기다려라 난 죽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안에 있었던거야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거든 여기에 한 몇백방을 아, 다! 애들이 다 죽었어! 홍맹이었는데 <웃음> <웃음> 일곱 살이었거든? 근데 엄마거든 야너팔 이렇게 좋아서 냐 하면서 갑자기 펄이 여기가 이만하니까 뽀뽀이처럼 이만해져고 팔이 이만큼 붕 거야 어렸을 때이길 맞으니까 이중추이기형마아도안 죽은 거지 내가 한 번의 경험을 살리셨네요 어그 <웃음> 어렸을 때그 그 나의 어떤 각오와 잘못이 <웃음> 나를 살린 거지 아, 어쩌면 그 벌들이 살려주신 거. 어 있어. 근데 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후로 내가 뭐 킥복싱 챔피언도 하고 아우. 뭐 저기 미국 가서 저기 시합도 나가서 메인 이벤트를 이기고 이게 또 중국 대회 때 이때도 나가서 이기고 로데프 시대도 이기고 지금의 이기고 대표님 만들어 주셔. 아, 나를 만들어 준 거지. <웃음> <웃음> 그리고 그, 그 뒤로 목도 났고 내가 지금 몇십년 만에 내가 이거 내가 숨겨왔던 비밀을 그러니까 뉴스 카메라 에 <웃음> <웃음> 얼굴이 거의 뉴스 카메 살아 있는 게 기적이고. <웃음> 네. 아, 이것도 디씨에 사진 엄청 올라왔아 <웃음> <웃음> 엄청 올라왔어. <것 웃음> 유우성성형설막 이렇게 나올 거야. 만에 이 영상이 진짜 한번 진짜 터져서 그 멤버들을 제가 제대로 또 다시 모아서 그때 상황을 내가 다시 아, 진짜 웃길 어, 지금 리멤버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침은 한의원 가서 조금 <웃음> 전문가에게 어, 전문가에게 맞으시길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요 재밌는 영상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길바라겠습니다